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 이러면 요술사 심장 먹고 구요술사를 해볼까요? 이번엔 용룡이도 요술사니까 일단 요술사를 먹겠습니다 이거 심장 있으면 구요술하기 훨씬 쉬워져서 다단빛 빗빗을 템 확인 별탄력 있는 두자자 얘는 안받을게요 이따 서코스택이나쌓합시다 아, 이거, 석호 나왔으면, 3요술3석호로 스택 복사하는 건데, 안 나왔네요, 까비. 요요미로 가면, 8렙이면 구요술사가 되겠네요. 이번에 또 구요술이 버프가 돼서 기대가 됩니다. 천천히 갑시다. 연눈이랑 지팡이, 밀리아 데려오겠습니다. 이러면 또 이기겠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논요미는 이거 캐리로 별로 안써워가지고 블루가 나온지 쇼진이 나온지 모르겠네요. 어, 그래도 살살 맞았네요. 오, 석호. 어, 석호 스택이라도 받으면서 갑시다. 이거 진짜 뽕나 뽕나 하겠는데? 오 블라디 버틴다. 한번 더. 아 까비. 쩡또망쩡또망이 응? <웃음> 친구는 삼성 안 찍을 건데? 이거 요술사니까 탈리아가 스텔더잘 쌓일 것 같아서 탈리아 두 마리 쓰겠습니다. 근데 구렉 가면 이거 요술사 심장으로 먹어서 우요술 손도 가능하니까 그냥 오아시스를 먹어버릴까요? 구렉 간다 마인드? 이건 온라인 탱크 하나 더 세워놓을게요. 아니, 이거 탈리아 둘이서 스킬을 허공에 날려버리네요. 새로 듀오였구만. 아 여기 너무 세다어 럭스 나왔는데? 이러면 일단 오요술사가 되긴 한단 말이죠? 응? 이거 그냥 태블만 써야겠는데? 나이스 빵이 그래도 두 개니까 아 근데 1코짜리 먹기는 싫은데? 아, 그래도 먹을걸? 베리나이스 nice. 3연승 가보자 나이스 오염념이 어, 일러가 지금 필요하니까 바로 갈아줄게요 아 근데 룸룸이 블루는 너무 효율이 별론데? 제리를 불루 주고 써야하나? 아 아니다 이거 솜 나오면 갈아주게 룸룸이 줄게요 보건대기방 아니 제리가 더 잘하는데? 아닌가? <웃음> 아이고 제리가 <괜히> 나줬어 <웃음> 연승연패를 못하네 스태틱은 괜찮은데요? 아직 세트잖아. 어, 이거는 거학 아니면 그냥 도서경권 나, 나온다 마인드? 도서경권 뜨면 바로 EP 박을게요. 전투마법사 별로고. 서코 문장? 이거 구요술 6서코 되나? 어, 맛있겠는데? 일단 잭스한테 넣어놓읍시다. 어 이거 조이 먹겠습니다 칼을 하나 가는 게 좋겠네요 칼 하나 갈아서 연운이나 지팡이 노려볼게요 일단은 칠교술사 그 다음에 칼 하나는 갈고 지팡이랑 보관. 와찰라샘 불을 놓고나아 터지는 것봐이까가베용발 <웃음> <욕만> 쳐서야겠는데? 아 <웃음> 지옥인데? <웃음> 솜템을 만들었으니까 탱템 찾을게요 어, 나이스 솜아 진짜 이거 너무 보고 싶었어 블루 보건 우르프 코 하나 내리고 요술사 일단 솜 몰빵돼 완성 조이 주면 되겠네요 와 여기는 무슨 야수가 이상인데 별로가 있녀석아 어? 솜 살려 아! 야수가 미쳤는데? 광팸! 진지네 사일러스! 염려이는 일단 가르고 나이트 송! 신장은 쓰면 되고 이거 구렙을 갈수 있나? 구렙 가면 말파이트를 빼야하네요 말파이트 빼고 념염미 <웃음> 앞라인이 너무 없는데 그러면? 그럼 염염이 를 앞에 두고 써야겠는데와 이다스 이거 고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꼬마 뒤부터 녹여 칼싹 오로치 저는 갈아서 유니스는 안될것 같은데? 제발 벨트, 나이스. 말파는 어차피 버릴 거니까, 템을 미리 갈아 놓읍시다. 아니, 이거, 나르가 체력이 멋있네. 피가 반이 넘게 나가나요? 이 친구 죽겠는데? 핫! 구요술사 가봅시다. 이젠 온용이 집어넣고, 22원? 두턴 정도만 버티면 될것 같은데요? 다들 마방팬 든든하게 들고 온것 봐. 시작. <웃음> 근데 자야 같은 거는 이거 솜이 뒷라인도 때려서 솜한테 밥이 줘봐 나이스 싸대기 물꽃 싸다구다 이 녀석아 도전 괜찮겠네요 조이 이상도 묻힐 겸아이까비 침탬 구원 먹읍시다 이거 어, 되는데? 그냥 올릴게요 지금 급하다 급해 일단은 구요술사 완성. 버프된 구요술사 출격. 늠늠이는 탱커로 습시다 이거. 메인은 우리 솜이니까. 일단 주물력 425. 와우. 용가리 공중분네4 0 0이이 맞아라. 우리 솜 이거 CC 너무 많이 맞는데 퍽퍽 컵 흉. 한번 더. 와, 주물력 659. 근데. 까르기 와 이걸 아, 한방에 못 죽여? 너 구요술사잖아 어,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소마 이게 너의 최선이니? 이러면 조이 이성이 답인가? 음, 조이 이성 심장은 오른쪽 이렇게 여기 예쁘게 잘 모여있네요 아주 쓰러져 마줍시다아 잠깐만 어디가? 소나! 조이야! 라이프 조이! 패키잘 <웃음> 되고 왔다 어휴 힘들어 아 이거 석코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네요 딱 깔끔하게 구요술 육석호오 쌍침장 용요미 이성을 찾아봅시다 솜도 이거 혹시 모르니 모으고 쌍장은 못 피하지 와! 패치면 <웃음> 사만 그렇지 이거지 이거 그냥 라바던 넣어도 됐겠다 5, 뭐? 찹, 4, 아, 5섯무적걸 려서. 빠비기, 나이스. 요염이 이성을 찍어야 앞라인이 좀더 버텨질 것 같은데. 와, 여기 자야 삼성 보고 있었네요? 어, 유 큰일 날뻔 했네. <웃음> 아니, 자야, 이거, 뭐 이거 시작부터 빈사 상태인데요? 아, 나이스. 이거 질도서 뽑아오네요. 어, 라이엇이 날 돕는구나. 자야 내 스킬 한번 그렇지 자야 한 방에 나도 솜삼성 매치는 조이랑 무조건 뛰어 놓을게요 이거 소란테한 방에 터지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여기 진짜 템이 너무한데 <웃음> 심지어 도장에서 용발까지 들고 왔어 와 방금 시간나 터진 것봐 아니 이성 시간나도 한 방에 터뜨리네요 제발 소란테 쏴대기 날려 이거 소울 토마, 할수 있지. 헉, 나이스. 한 방에 터뜨렸고. 아니, 근데 잠깐만. 어, 이거 지는데? 어지 마! 제발! <웃음> 어, 나이스. 아, 너무 아슬아슬하잖아. 이집 너무 센데? 성비를 먹고, 이한 방을 노려봅시다. 롬롬이라도 떴으면 좋겠는데. 까비용. 여기가 너무 세다. 소라카는 왜 자꾸 용광을 들고 오는 거야? 저 친구가 회복하는 것도 큰것 같은데? 제발 조이야 버텨 아 이거 앞라인 너무 잘 버틴다 아 이거 소를 먼저 죽이 하는데 자꾸 회복이 돼가지고 솔좀 터뜨려 봐 솔만 어떡해 아니 우리 솜이 터졌어 아 소리 진짜 미쳤네요 이거 아, 배치라도 오른쪽으로 옮겨봤어야 했나? 자 이렇게 구요술사 솜으로 2등 했습니다